안녕하세요 감사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아, 저는 오늘 오프 양벌리에 위치해 있는 YB 스테이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번 현장은 양벌리 평지에 위치를 해있기 때문에 도보 생활권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어, 옆쪽으로는 매양초등학교와 초등학, 대양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도보생활 하실 수가 있고요. 상권들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신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경기 광주역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로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실평수는 지금 약 30평 정도 나와 있어요. 전용면적은 20평으로 되어 있고 방마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옵션 사항도 좋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기 때문에 어, 인기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자세한 분양가는 지금 대출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